말씀이 아까 한 시간 말씀이 상당히 좀 너무나 과격하게 들리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이 제 말이 빨랐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구사론, 구사론의 성립 과정과, 그, 그 흔히 구사론은 아비달마 텍스트, 아비달마 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전에는 아비달마란 무엇이고, 그런 아비달마 여러 논서들이 어떻게 성립했는가 하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그 내일, 모레, 저모레까지 3일 있기 때문에 요번차리는 요요 목차로 보면 요 제1장에 해당되고요. 내일은 2장, 모레는 3장, 걸피는 4장 이렇게 딱 3일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분별은 바로 내일이고요. 그 3장 목차로 한번 보시죠. 3장 미역한 세계 바로 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명 업과 고집에 관한 이야기고요. 4장 깨달음의 세계는 멸도. 고짐 멸도할 때 멸도, 열반과 열반에 이르는 방법. 불량적으로 많으면 맡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좀 읽을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제 이야기가 잘 이해되실 것인데 사실 뭐 아비달마 불교는 이해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야 됩니다. 실제로 아비달마 불교에서 대성불교는 신, 해, 행정 그러지만 수도 아비달마 불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 아닙니다 신은 다만 우리의 여러 마음 가운데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구사론에서는 마음을 전부 다 46가지 나누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부과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맑음 맑은 마음 정도 믿음의 본질 신의 본질이 뭐냐 진정 맑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됩니다. 이해 안되면은 이해 안되면은 저는 아비달마불교 혹은 초기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열반 일반. 열반은 언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밖에는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읽으시더라도 이해가 돼야 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제 1장 아비달마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이제 남은 것은 교법 뿐이다. 말씀 뿐이다. 남은 제자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뭐수학 따라파는 장로의 망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은 제자들로서는 어쨌든 남은 말씀 그 말씀을 결집하고 해석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 불교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결집하고요. 경전 편천에이죠 역사상 네 번의 경전 편찬회의가 있었다 그러죠. 경전 편찬하고,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말씀이 바로 깨달음은 아니니까요. 진정한 말씀의 의도. 또, 부처님의 말씀은요. 부처님은 교수도 아니고, 사상, 철학가도 아니고, 그렇죠. 부처님이 칠판에 뭐 쓰면서 말씀 하셨을 겁니다. 부처님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수기방편설법이죠. 그 때, 그때 따라서, 이렇게도 살아시고, 저렇게도 살아시고, 이른바 산설입니다. 뭐, 좀 말, 막말 하자면, 마구잡이로 살아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을 정리해야 한다그 때는,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은 그 환경에 따라서, 그야말로 환경, 우리가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사실 이해될 수 없을 겁니다. 왜 부처님이 해필 고그 자리, 거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진리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 말씀이 적합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후세 아비달마에서는, 아비달마라는 이제 앞으로 말을 막 쓰겠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다 정리, 그렇게 말씀의 정리와 해석. 아까 그 아비달마 그뭐 관여신경에서 의오온1 2처 18개. 그거는 제법 분별의 아주 기초입니다. 대단히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되게 오온 그러면 색수상 형식. 1 2처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18개, 거기다가 육식도 한거오온 색수상 형식.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게 뭘까요? 1 2처그 의도가 뭘까요? 왜1 2처를세렸는가그 의도는 결국 아비달마에서 밖에 바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도 그 의도를 말씀하셨지만서도 그것도 아비달마죠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세 아비달마 이른바 그 아비달마를 창출하고 혹은 만든 그야말로 부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를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성문 뭐 들을 성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소리 성자 들을 문자죠 수라바카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른바 사리불어 비롯한 제 10대 제자를 중심으로 한그 제자들. 여기다가 뭐독각영각을 더하기도 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보살. 이게 막삼승이죠 뭐 자꾸 제가 대성 이야기 할 수밖에 없네요. 삼승 아비달마에서도요, 보살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살과, 보살은 부처로를 염원한 이가 보살입니다. 그런데, 아비달마에서 최고의 목적은 부처가 아닙니다 열반입니다 대승불교는 제가 아는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를 해석합니다 부처가 무엇이냐 부처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미 시간이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어, 이들이 자꾸 어떤 진짜 카필라국에서 탄생하시고 육년고행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분, 그분의 말씀 오로지 말씀을 줬거든요 말씀을 결집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고 중요한 것은 말씀 아니라 바로 부처인가 불타인가 그런데 이 시대 이거 말했죠 승문 제자 제자가 그야말로 스승 위대한 삼계 대도사인 스승 앞에서 부처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오로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 나도 부처님 가셨던 길을 가야지 뭐이 정도지요 그건 대승에 오면요 바로 부처를 묻죠 불타가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답하죠 불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타난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야말로 방편이고 화신이죠 진짜는 진리법성이라죠 진리법신 이것은 그야말로 황교에서 뭐 비로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죠 영원한 빛이죠 근데 여기 이불교에서는아비나불교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물어볼 수 없을 겁니다 부처님 앞에 있는데 당신이 부처 맞아요? 부처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지금 제가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상하다면 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어제도 어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는데 왜 무상이라 하십니까? 무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이 정도를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 대단히 사실 소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남은 것은 말씀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결집하고 해석한, 정리해석한 그것이 바로 아비달마입니다. 그런데 그럼 말씀이 바로 아비달마냐 아까 다시, 다시 쓰겠네요. 교법, 불타정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의정법,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말 중에서 말하면 궁극적이라는 거죠. 궁극,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법, 정법과 세속정법. 이건 바로 말씀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성의정법을 보통, 궁극적이라니까, 궁극적인 것은 항상 종이라는 말을 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말씀, 아까 불교, 그러면 전통적으로 불교는 불타의 말씀, 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의 유리가 이렇서나다나더라고요 종과 교, 종교. 아비달마의 본질은 물론 깨달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음. 뭐, 그 깨달음이 무엇이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단 놔두고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는가? 아, 어? 아니죠. 깨달음. 그건 바로 해. 오로지 해. 해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 지혜. 요걸 지혜라고 번역해야 하는가도 대단히 참 의문이 있습니다 지와 해는 다르거든요 말이 다르잖아요 지와 해는 다릅니다 어쨌든 막뭐 해, 지, 조선, 지, 해이 뭔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판단한다고 라 하는 것은 굉장히 용어가 많은데 내일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서도 요걸 제가 봤습니다 보고 요기에 대한 탐심이 생겼습니다 탐심 탐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이것을 알아야 탐심이란, 모르게 탐심을 알랍니다. 알았다. 뭔데. 아, 요거, 뭐죠? 어, 뭐, 하여튼 모르겠네. 일단 쓰는 거 분필을 합시다. 분필. 분필이라 하는 판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열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열 가지 마음. 이것을 지각, 표상, 확인, 또뭐 있을까요? 식별, 다음에 뭐, 성인. 성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분필에다가 성인해야지 분필이라는 지식이 성립합니다. 판단, 뭐. 지억 집중, 처음부터 심리작용들입니다. 어쨌든, 지와 해는 다는데 뭐, 해. 해. 저는 막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력. 판단력. 해라고 하는 건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그런데 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분필이다. 아, 올날 덥다. 이거 판단력입니다. 뭔가 지의 소산입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은 이거 보니까 이게 뭐냐? 모르겠다. 이게 뭐냐? 이게. 예, 우리는 일단 과거에 봤던 이걸 떠올려야 되죠 처음 보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과거에 봤던 걸 떠올려야 되고요 과거에 봤던 인상과 지금 보여지는 이것을 일치시켜가지고 아 어제 봤던 그것 그 날씨가 덥다 합시다 이것도 판단형입니다 누가 덥니까? 말하는 화자, 내가 덥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식도 판단도 그 전제에는 사실은 내가 있습니다 뭐 이걸 애고라 좋고요 나가 있습니다 불교가 이렇다도 한 것도 사실은 나가본거죠 나, 다 나가있습니다 나 근데 불교에서는 뭐 초기 불교부터 첫 불교 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아를 써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무 통해서 바라봅니까 나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럼 이미 세상 바라본 것 자체가 이미 틀렸네 어쨌든 지혜는 판단 력이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번뇌가 개입된 판단력과 번뇌가 개입되지 않은 판단력 뭐 번뇌가 개입됐다는 것을 유루라 그러고요 루자는 뭐 번뇌 뜻입니다 센단 뜻인데 뒤에 또이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뭔가 루가 셈이 있다 그죠? 뭐 번뇌가 있다 뭐 번뇌가 없는 것을 무루라 그럽니다 무루해 무루해 무루로 무루해 그야말로 진짜, 뭔 내가 없는 판단으로, 판단적으로볼때이 세상은 무상이더라. 무상. 무상. 무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요 무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을 다만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냥 무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무상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해는 두 가지인데, 무르해와무르해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해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거지. 이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언어로서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설법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으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뭘 통해서? 해를 통해서. 무슨 해입니까? 바로 유루해입니다. 해는 크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요. 우리는 대개 뭘 통해서 압니까? 어린애기가 뭐 암이 있겠습니까? 암이 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전생에서 받아온 뭔가 훈습 종자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애게이 보내주면 이게 뭔지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스승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누구로부터 뭔가를 듣고서 압니다. 그걸 뭐라 하죠? 문소승이라고 하죠. 문. 듣고서. 듣고서. 문소한자 뭐, 말이니까요. 듣고서 성취되어진 해. 그렇다면, 해가 어디 있는가요? 이것이 내한테, 이것이 내한테 획득되었다? 아. 불교에서는 번뇌를 멸한다 그럽니까? 끊는다 그럽니까? 끊는다? 미래뿌리지왜끊는 끊다 할까요? 불교를 끊는다 하는 것은 내가 술을 끊는다. 술이 없는 게 아니고 술이 있는데요. 내가 술을더 이상 마시지 않고 술하고 내하고 간격을 두겠단 말이죠. 술을 내가 술을 먹었다는 것은 술이 있는데 그 술이 내배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니다 내한테 획득됐단 말이죠 대단히 현악적이지만 서도 번뇌가 따로 있고요 번뇌가 따로 있고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획득이 돼야 됩니다 획득! 획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해요 득! 아까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지혜가 내한테 획득되기 위해서는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득.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어쨌든 뭔가 주체가 있고요. 이마음이랍 합시다. 주체라. 자는, 마음은, 나는 없으니까요. 마음이 있고, 뭔가 객관의 대상도 있어야 된다그 대상이 마음의 핵, 그 대상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요.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해, 해도요, 객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이 사람은 없어. 그렇다면 그 해를 갖다가 그걸 주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적으로다 아비달마 불교는 객관주의입니다 이에 반해서 유심론이라고 할수 있는 화음이나 유식은 주관주의입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철제로 객관주의입니다 어쨌든 이 해가 내한테 획득되어졌다 그래서 듣고서 해가 내한테 성취와 획득은 같은 말인데요 듣고서 지혜가 획득되어졌다 책에서는 그런 비유를 들었을 겁니다 자전거 우리는 뭐 자전거 지금다 알지만서도 진짜 한 30년, 40년 전에 저 산골에 사는 3, 40년, 한 4, 50년 전에 여기 에쌍계사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차 그렇게 자, 아, 자전거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한 4, 50년 전이네요. 사, 산골이니까 자전 거야 내가 어제 부산 에가 보니까 자전거 이런 게 있더라고. 자전거 가 뭔데? 일단 설명할 겁니다. 아 이렇게 생고 이렇게 생고두발 바퀴가 두개네말이 이렇게 잘막구부러 가더라. 아 그런 게 있는가. 어쨌든, 안 거죠.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사소성에. 사소성에. 이거 생각, 사유, 사유. 아, 자전거의 이치, 자전거가 어떻게 해서 구불러 가는가? 어떻게 안 넘어지는가? 아, 여러, 여는 뭔가 원리가 작동하는구나. 그 생각이겠죠. 근데 그런 이미 원리 자전거에 대한 원리를 알더라도 자전거 탈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반복입니다. 반복.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참면서 반복적으로 이미 그야말로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그걸 수라그 합니다. 우리는 뭐 수행할 때 숫자인데 뭐 닦는다지만서도 사실은 반복입니다. 부하바나 반복적입니다. 인반복 반복. 그래서 성취되는 해 만약에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 그래서 반복해서 자,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하면요 자전거에 대한 그 사람은 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원리를 다 알고 있지만 서도더 이상 원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처음 탈 때요 꼭 타보셨습니까? 처음 탈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친구가 이렇게만 안 넘어진다 하던데 하고 막 떠올립니다 떠올리는 순간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 잘탈 때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지만서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안 떠올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세간,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유루해입니다. 세간해입니다. 세간에서 지혜입니다. 이것이, 근데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천적으로 뭔가 좀 조금의 종자가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타고나야 돼 애시장 초부터 지혜가 없으면은 그걸 생득해라는데 뭔가 타고난 지혜. 생득해. 이것을 전부 다 하면서 세간사해라그럽니다 세간사해. 세간의 네 가지 지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 좀 문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 갈라 그러는데 이 말씀.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길러 주려면은 뭔가 지금 뭐했죠판단력을했습니다 판단력을, 판단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 혹은 판단력을 정장시키기 위해서 뭔가 도구, 수단이 필요합니다. 수단이 필요해. 정확하면요, 아비달마의 본질은 사실은 불닭 깨달음입니다. 무르해에요 어, 책이 있으니까, 책을 한 하나, 그 인용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한 펴보시죠. 그 인용문요. 제가 읽겠습니다. 생사대해를 떠돌게 하는 온갖, 윤회죠. 윤회하게 하는, 윤회, 윤회, 윤회하게 하는 힘은 바로 번뇌입니다. 번뇌와 업이죠. 그러니까 번뇌를 끊고 업을 끊을 때 괴로움으로부터 혹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생사윤회를, 아 생사대해를 떠돌게 하는 온갖 번뇌를 끊을 만한 것으로서 세계 존재, 뭐, 법이라씁니다 원어가 법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 간택, 옛날 한자 말인데요. 이해는 제가 쓴 말이고 원래 원래는 간택입니다. 간택 해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법에는 본질과 작용이 있거든요. 본질과 작용. 해의 본질이 바로 간택입니다. 간택. 간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판단이라고 합니다. 판단력. 어쨌든 법에 대한 판단. 올바른 판단. 이해 그래서 이해력. 한단역 간택보다 더 뛰어난 방편은 없다. 그래서 불타께서는 세간으로 하여, 세간 사람들로 하여금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게 하고자 아비달마를 설하였던 것이다. 즉, 아비달마를 설하지 않았다면 어, 그 어떤 제자도 온갖 존재의 이치에 대해 참답게 이해하지, 뭐여실지견인데 참답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설해진 아비달마를 대득 가다연이자 야야니푸트라는 사람인데 가타 연의자를 비롯한 위대한 성문들이 결집편찬한 것이다 어쨌든 생사 대회를대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사 대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루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무루해가 필요한데 그런데 무루해 이걸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 다 유루해입니다 유루해 누워서 듣고 알거나 생각하거나 고또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아는 것그 토대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또한 아비달마입니다 어쨌든 아비달마로 가는 것은 성의 증보로 나가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아비달마도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의 아비달마 성의 아비달마 물론 당연히 불타 깨달음입니다 세속 아비달마 말씀된 아까 산설의 산설의 경전을 정리하고 해석한 것이 아비달마라고 그랬죠. 또한 말씀이에요. 말씀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속 아비달마라고 합니다. 성의 아비달마와 세속 아비달마. 이렇게 성의 아비달마가 목적이라면 세속 아비달마는 수단입니다. 수단. 수단이 어떻게 목적이 될 것인가. 수단과 목적, 성의와 방편,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